왜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것 같죠? <웃음> 며칠 카메라 안 켜고 했다고 되게 어색어색하고 <웃음> 괜히 쑥스럽고 어디에 볼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검은사막 모바일은 모영승. 안녕하세요. 모영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흑정령의 모험 뭐? 열0바퀴 돌면 주는 토끼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웃음> 이게 제가 원래 집에서 세수할 때 쓰는 건데 한번 가져와봤어요 <웃음> 구독!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을 킨 이유는 사연 읽어드리면서 그림 그려드리기로 했었잖아요 무려 2 8 0명 사연이 진짜 이렇게 많아요 제가 다 뽑았거든요 지금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사연과 디자인 요청을 주셨습니다 <웃음> 초식 길드 분들도 많으셨는데 나는 강해보이고 싶어라는 요구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단순하면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상징하는 마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1인 길드가 되어버린 길드원들이 없어 길드마크라도 이쁜거 달고 다니고 싶습니다 음이 짠했어요 저도 길드 없어요 제가 뭔가 특정한 길드에 들어가는 음, 우리도 모영순이랑 같이 길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길드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웃음> 나도 길드 해보고 싶어 되게 길게 써주신 분들도 많아요 막. 2018년 2월 28일 우리 긴대역사 시작되었다며 우리는 동맹도 하지 않고, 속대하지 않고, 막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싸우지않은 뱀플레인이처럼 귀엽지만, 겉점점을 시작하는 맹렬함 호랑이로 변해서 전투합니다 귀여워야 하지만 모형수는 닮으면 안됩니다 내가 안 귀엽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거 같네요 제가 한번 서버채팅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밤에 어떤 분이 뭐 이효리는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런 개그를 쳐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다가 크크크 이렇게 세 개를 친 거예요 다른 분이 어? 어 모형순이다 모형순이다 이러다가 뭐야 모형순 진짜 게임하네? 가짜 아니야? 이름만 비슷한 거 아니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놀라서 저도 모르게 게임을 끄고 다시 이렇게 살짝 들어갔어요 게임을 하면서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같이 좀 떠들떠들 놀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280개의 길드 중에 제가 열 길드를 사실 이미 뽑았습니다. 완성본은 따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좀 이번에 하면서 느꼈어요. 아열 분이 너무 적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다 읽어 봤는데 다 그려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이러면 거의 이제 1년 프로젝트 되는 거긴 한데, 다들 너무 히스토리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길드 마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게임에서 알게 된 인연이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 길드 분돈 벌어야 돼서 게임 더못 한다고 하니까 저기 취직시, 취직시켜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되게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